근데 짱구 속내 좀 해봐. 할줄 몰라 연습 했봤는데안 되더라고. 뭐, 어떤 거 연습했어? 그냥 호오 이런 거. 근데 안안 되던데 <웃음> 또뭐 연습했어? <웃음> 그뭐오오야오오 무서워 죠 이런 거 연습했는데 안 닮았대. 누가? 아이 내 남편이 하지 <웃음> 앞에서.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원시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이거 이거 보고 사람들이 막다 닮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좀딱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무무무무서웠죠 이런 거 했는데 안 되서 <웃음> <웃음> 무서워. 근데 나 짱구를 잘안 봐서 대사를 좀잘 몰라. 난 근데 아직도 그게 왜 짱구 닮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. <웃음> 내가 보기에는 뭐 전혀 다르거든. 짱구는 뭔가 아 몰라. 짱구 따라하기 싫어. 아그자 그렇죠. 다른 거 다른 대사로 하면 해 봐. 다른 대사를 몰라. 그 있잖아. 그 뭐지? 예쁜, 예쁜 누나다. 누나다. <웃음> 오, 잠깐. 오, 오, 오, 오. 예쁜 누나다. <웃음> 어, 비슷한데? 몰라 근데 별로 자랑스럽진 않아 <웃음> 수치스러 수치까진 아니지만 내세우고 싶진 않아 구치 재롱아 재롱이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짱구랑 흰둥이 같아 그거는 좀 마음에 들더라 아나 저번에 그래서 그 혼자 있고 싶어하는 강아지 편인가 거기서 그 댓글에 어. 큰, 뭐 짱구가 된큰나 이런 거같어요 어머 내가 또 짱구 소리 낸나 하고 이제 보고 있었지 근데 내 룩이 짱구 룩이더라 나그 깜짝 놀랐어 나, 나, 나도 나 나는 그냥 기분이 묘해 이, 이 미니언즈가 이노란색이어서이노란색 바지로 깔맞춤을 해서 입은 거뿐인데 그런 거뿐인데나 보고 짱구라고 하더라고 근데 짱구랑 흰둥이가 너무 귀여웠어 그러니까 야 제로 네가 흰둥이였어 다행이다 <웃음> 네가 검둥이였으면 안 됐을 거아니야 기엽다아 <웃음> 제대로 <쟤도> 안 긁었어 제 <웃음> <쟤도> 제대로 해 <웃음> 아, 미안 미안 미안 제둘 긁을게 <웃음> 아이고 예뻐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예쁜가 제대로 해 이제 <웃음> 왜쳐다봤지 이게 지금 팔 각도가 좀마음에안 든다 이거였어 아, 진짜 웃기다 어 아니 아 또? 아. 이거 자기가 간지러운 아, 부분이 어, 있어 아, 긁고 있잖아 긁고 있잖아 너무 예쁘다 왜? 아두라는 건가? 그럴 수도 있고 앉아서 긁어서 조금 아미아네리억만 f 아이고.